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말들로 내 마음을 심쿵하게 해주는 남자 항상 나이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와 함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걸 꿈꾸고 계실 거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자들은 잘못 느끼고 있지만 내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은 여성분들은요 남자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식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여성분들도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 자체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실제로 내 남자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오고 있는 많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가령 남자친구에게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걸 고쳐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또 어떤 순간에는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기분이 들어서 내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남자친구에게 했거든요. 내가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든 내 서운함을 표현했던 부분이든 그게 명백히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거나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나랑 사귀기 전에 요 남자친구는 새벽 3, 4시까지 친구들과 모여서 술 마시는 일들을 즐겨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 남자친구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동안에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나서부터 요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네가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수를 마시더라도 11시까지 12시까지는 좀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그렇게 약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까지 봤을 때요 두 사람 누구도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알았다고 11시 12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때는요 여자인 나도요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준 거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요 어떤 여성분들은 요 남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라 생각보다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둘 사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하고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요 어쩌다 보니까 또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여자는 마음이 서운해지거나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약속을 했는데 어찌 됐건 약속을 못 지켰다고요 내 서운하거나 화낸 내 감정을 들은 남자는요 일단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오히려 내 남자친구가 자꾸 나를 속 속이는구나 내 말을 잘안 듣는구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이런 약속을 깨는 행동이 남자친구로부터 또한번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화가 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좋게 넘어가 줬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겠죠 심한 경우는요 너 자꾸 이럴 거면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정도 상황이 발생되면 요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나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요 예전처럼 똑같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나한테 변명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내 마음을 달래 보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혹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변명을 하는 중에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상당수의 여성분들이 요 이런 상황을 내가 어설프게 넘어가 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잘못을 했다고 싹싹 빌어도 내 마음이 좀 풀릴까 말까인데 마치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마치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의 행동이요. 사실 여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남자가 큰 죄를 진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여자친구와 약속을 했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걸 못 지킨 것은,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달래 주려고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자친구를 상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남자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그 친구를 안볼 거예요 아니면 쌍욕을 하면서 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자친구인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남자는 요 술을 먹고 싶은데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남자도요 난 그렇게 는 못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여자에게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나한테 맞춰줬거든요. 자기 주장을 나에게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 여자인 내 생각이 딱히 좋은 생각이거나 맞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고 요그 사람에게 빌어준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자기가 좀 억울하더라도 요 그렇게 맞추겠다고 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요 남자의 이런 행동들을 내가 공격하거나 나무라기보다 한 번쯤은 내 주장에 맞춰주려고 하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내가 해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네 마음에는 안 드는 걸 수도 있는데 나한테 불평한 마디 안 하다가 여태 노력해주다가 오늘 그런 일이 생긴 걸 내가 좀 서운해하고 공격했더니 그걸 또 미안해해 주고 내 눈치 봐주고 내 마음 풀어주려고 해서 고마워 너 충분히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어쩌면 내가 이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혹은 내가 진짜 바라는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내 남자친구가 내 말을 잘 듣거나 나와 혹 충돌을 했는데 그 순간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있거나 남자는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나와 함께 있어준 것들이 사실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다 비우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행동이거든요 이걸 모르거나 앞으로 계속 내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거나 내 감정적인 이야기만 호소한다면 어느 순간에 둘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이 여자가 느끼고 있다가 남자친구로부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인 나는요 남자친구가 자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그런 노력만 했고요 남자친구는 요매 순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여자가 그리 행복해하지 않는 걸 느끼고요 자기도 점점 힘들어져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우리의 연애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다면요 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을 할 수는 있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로맨틱하고 감미롭게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배려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요 분명히 나와 충돌하는 순간마다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 노력을 감시해서 나무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노력에 감사하려고. 그 노력에 사랑이 담겼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